여러분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가잔 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본인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겠죠 저 역시 제가 선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주 듣거나 혹은 자주 하는 이런 말들은 어떨까요 역시 여자분이 하니까 일처리가 꼼꼼하네요 아무래도 남자라 그런지 힘이 좋네 겉으로 보기엔 좋은 뜻으로 한 말이지만 심리학자들은 이를 온정적 차별이라고 얘기합니다 특정 정체성에 고정된 배역을 부여하기 때문이죠 나쁜 일도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 상처줄 생각은 없었어의 저자 돌리추구는 무의식적 편견과 일상적 특권을 얘기하며 스스로를 선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 지적합니다. 완벽하게 선한 사람은 없으며 우리가 가진 선함에도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무의식적 편견을 갖고 살아가는지 어떤 일상적 특권을 누리는지 그리고 스스로를 선하다고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 책 상처줄 생각은 없었어와 함께 알아보세 갑시다 <웃음> 차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최근에 벌어졌던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생각나는데요 이렇게 언론을 통해 나타나는 사건들은 표면적으로 부각되어 나타나는 것이지 사실 일상 속에 존재하는 차별의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돌리추구는 무의식적 편견, 시스템에 감춰진 특권, 그리고 일상적 특권이 차별을 가속화시킨다고 얘기합니다 무의식적 편견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의 뇌는 매 순간 1100만 개에 달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는 40개 불과하다고 합니다. 정신작용의 99.99996%가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하는데요. 윤리적인 판단에 있어서도 역시 내는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한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무의식적 편견인데요. 100만 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결과 most white americans can more quickly and easily associate white people and good things than black people and good things. And most men and women can more quickly and easily associate men and science than women. 이렇게 연관지는 행동들은 사람들의 의식적인 생각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평등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도 무의식 속에서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에 감춰진 집단적 특권 대다수 조직에서는 깔끔하게 면도한 것을 복장 규정으로 삼는데 수염을 기르고 터번을 두른 사람은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학교에서는 종종 평일에 학부모들을 초청을 하곤 하는데 부모나 보호자가 시간을 낼수 없는 아이들은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느낄까요 누군가에겐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누군가 가지기 힘든 특권 같은 것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적 특권 일상적 정체성이 일부이지만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 생각하지 않는 것인데요 저자 돌리추구는 한 번은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는 호텔방에서 묵었다고 해요 그 방은 변기와 싱크대 문손잡이가 모두 낮았고 문턱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 호텔방을 보고 나니 자신의 키와 다리 덕분에 누리는 일상적인 특권이 잠시나마 눈앞에 드러났다고 합니다 신체적 조건뿐만이 아니라 아니죠. 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 유동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되고 영어가 모국어인 미국인은 자신의 모국어에 대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다리가 온전하거나 경제적 지위가 상승했거나 영어가 모국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나아서가 아니라 사회가 이런 정체성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어서 그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소리> 따라서 우리의 사회가 평등하고 다양하고 또 포용할 수 있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저 자신의 선함을 믿는 빌리버에서 그 선함을 사회에 구축하는 빌더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빌리버에서 빌더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어쨌든 눈을 크게 떠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접하는 편견과 특권을 바로 보고 그것에 대해 눈길을 돌릴 것이 아니라 똑바로 마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균형 잡힌 관점을 만들어서 우리의 관점이 무의식적 편견에서 의도적 인식에 가까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네 가지 선의를 조심해라. 돌리추구는 선한 의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네 가지 선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온전과 호의를 베푸는 자신이 구원자라 여기면서 구원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그리고 그 일이 타인이 아닌 나의 만족감을 위한 것이 되어버리는 구원자 유형 누군가의 처지를 안타까워하지만 그가 느끼는 감정을 애써 느끼려 하지 않는 그러면서 무심코 자신을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 연민 유형 다름을 그 자체로 인정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인다라는 태도의 용인 유형 여자는 이렇다, 남자라서 이렇다, 아시아인은 이렇다와 같이 정체성에 고정된 배역을 부여해버리는 배역 고정화 유형 이네 가지 선의를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 적극적으로 포용하라 여기서 포용이란 약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을 우리 조직, 우리 사회 속으로 합류할 수 있게 이끌어주고 어떤 성과에 있어서 그들의 공로를 인정함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대화를 이끌어라 다양한 인종 혹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리고 부모의 경우 아이들이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통해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게끔 충분한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나만의 방식으로 맞서라 차별적 상황을 마주했을 때 침묵하는 것보다 무슨 말이라도 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순간이 굉장히 불편하고 대치 상황처럼 느껴지지만 이렇게라도 맞서면 상대방의 행동과 태도에서 편견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의미 있는 지지를 보내라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수 집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침묵하지 말고 상대의 상처를 헤아려주고 함께 고통을 나누며 의미 있는 지지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며 돌리추구는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 저자 돌리추구는 미국 뉴욕대학 스톤 경영대학원의 교수인데요 본인은 인도계 미국인 여성이고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지만 멜팅팟이라고 불리는 미국 내에서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우리라고 불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아픔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처음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선함을 강요하는 게 아닌가? 이건 너무 지나치게 차별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머릿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영감도 얻고 불안도 느껴보기를 바란다 오해를 받고 있다는 느낌도 느껴보고 반대로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해보라 상대를 마음대로 판단하고픈 충동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나의 권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보라 이 글을 떠올리면서 책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저는 경험할 수 없는 소수집단, 취약계층, 미국 내 유색인종의 사람들이 겪는 그런 차별들을 조금씩 공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게 미국 혹은 뭐 유럽 국가에서 한국인 또는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종차별적 이슈는 정말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최근에 유럽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확산되는 가운데 아일랜드의 어떤 교수가 한국인 유학생을 보고 코로나 이즈 커밍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고도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서두에서 언급한 무의식적 편견과 일상적 특권에 조금 더 촉각을 세우고 쉽진 않겠지만 저 자신부터 선함을 사회에 구축하는 빌더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쳐온 무의식적 편견들과 선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돌리추구에 상처 줄 생각은 없었어요. 이 책의 표지는 아주 이 산뜻한 느낌의 사과가 하나 놓여져 있는 깔끔한 디자인이고요 책 앞뒤로 이렇게 뜯어서 사용할 수 있는 네, 책갈피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도서출판 드네 지원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소소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책 상처 줄 생각은 없었어에 대한 기대평 혹은 읽고 싶은 이유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이 책을 선물로 드리니깐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좋은 내용의 책들로 그리고 또 다른 도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